요즘 이상하게 그 구독자분들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. 왜 그럴까? 왜 이렇게 구독자가 갑자기 이렇게 늘까? 이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런 거더라고요, 보니까. 자, 제 채널 이름은, 제 채널 이름은 아니 말고, 요, 요, 요, TV입니다, TV. 근데 문제는 아니 말고 TV 이렇게 들어가도, 자, 이 사람 TV가 나오거든요, 유튜브. 이거 정치 방송이거든요. 저는 이거 아닙니다. 그래서 구독자, 이한 2주, 3주부터 제 채널에 들어오신 그 보수분들, 요, 요리 들어가시면 됩니다. 저, 저는 요, 요, 요, 요. 요 저는 이 아메리카 원주민, 정치 이런 거안 합니다.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. 자뭐 이런 거 아메리카 원주민 뭐체로키뭐 뭐, 나바호 뭐, 라코타 아메리카 원주민 뭐, 캐나다 원주민 그 단어 서로 우리 말과 비교한 그런 채널입니다.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. 이쪽으로 들어가세요. 제 채널 구독 취소 하시고 저 멸공 이런 거 이런 거 요리 들어가 있어. 저는 요거 하고 아닙니다. 이쪽이 아닙니다. 아닌 말고와 아닌 말고 TV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근데 아닌 말고 TV 치고 들어가도 지금 이렇게 지금 이게 제일 먼저 지금 뜨고 있습니다. 저는 이 뒤에 TV가 붙습니다.